여러분기가 있어가지고, 방금 리가잘못 자요 지고 이거 아침에 집어 이거 불닭을 돕는다. 와, 저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건 하 하건 하 <목소리가> 와, 대까 접시 접시 접시. 로이케디 같아서. 아, 아. 예트는... Uh. Uh. Uh. Uh. Welcome to Peru. Uh, 아, thank you. 음. 아, 맞아. 같이 해 1박하고 1박 잘하 갑니다. 가자. 저는 오늘 밤에 어디로 가지? 우리는 저희 17시간 버스 타고 코스코 갑니다. 네, 코스코로 17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네. 코스코에서 스마스 <목소리가> 대망의 7시 <웃음> 기대되네요. 여러분 <웃음> 제가 지금 남미 2탄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한 15시간 올리는데 40%, 예, 굉장한 음, 와이파이 스피드다. 어, 참고해 주시면 렛츠캐리될것 같습니다. 와카치네에서할게 예, 너무 없어가지고 아, 지금 이까 터미널로 가려고 지금 툭툭이 타러 왔습니다. 저 타면 될런가 예, 사솔에 딜했습니다. 사솔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솔, 어, 사솔에 사소, 왔어요. 거의 택시인데, 여기가. 빨리! 저는 지금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찾아가고 있어요. 크루즈델 터미널에서 두블럭만 가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로라 카페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와이파이가 잘 된답니다. 네, 뭐 쓰면 되겠니까입니다 이까. 로라 카페, 저기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남미는 220V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결국 업로드 못 시키고 갑니다 와이파이 늦어가지고 음, 이제 이가가 좀위험한거 사람들 눈빛이 굉장히 지금 좀 날카롭네요 어, 뭔가 다 소매치기 해갈것 같은 그런 느낌 저 지금 저녁을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 음, 아, 추억의 게임 오케이 추억 이래가지 얼마? 3 5세 많이 살입3 5만가 숯불로 숯불딱 해가지고 네잘감사습니다 어. 네, 네, 네, 네. 카드로 결제하려니까 이렇게 여권을 보여달라네요 네, 지금 이 택시기사 씨가 한국인들한테 이거 코멘트 받은 거네요 어. <웃음> 이분들 보고 계시나요? 굉장히 자상한 미소 지금 이분세분 세분 보고 계시나요? 우리 거. 네. <웃음> 댓글 다세요 갑니다. 가요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우리가 어디로 가지 저희는 이제 쿠스코로 갑니다. 네, 쿠스코로 17시가 14시간이 17시간 타고 갑니다. 가요. Let's get it.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또또 아이러브 거리. 기아차네요. 친구. 올라 친구. 엔 시티 카와카치나. 와카치나. 오케이, okay, 페드로. 아, 아이아렉산델 워카치노 툴21 본격적으로 네. 자기소개합니다 네. 네. 오시라 네. 이말이에요 버스도둑이랑 그배 같이 타던 동생 또 만났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이게 남미행이 이랬습니다 항상 어, 같이 하는 여행 계속 만나요 계속 어. 이제 동생은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다음에 또쿠스코에서 또 <웃음> 인사를 하도록 쿠스쿠에서 또다 <웃음> 어. 어. <그렇지다. 웃음> 10시 출발이었던 버스가 이제 10시 15분 자 이제 탑니다 지금부터 17시간 나도요 네, 17시간 버스를 타고 갑니다 긴장 아, 벌써 피곤한데? 아, 지금 뭐 굉장히 피곤한데 17시간, 17시간 탈게요 자, 요거 타고 17시간 갑니다 올라 아, 자, 요번에는 진짜 제일 앞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제일 앞자리 신경 좀 썼어요 일곱 시간 <웃음> 지금 오전 10시 23분 저희가 이제 출발하고 한 12시간 지났네요 논스톱으로 간다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서는데 사람들이 한 80프로 내리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게 17시간 가서 오후 3시에 도착하는데 그렇게 계속 우리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쭉 올라가서 한 12시쯤 되면 그니까 도착하기 한3 시간 전에 어, 고산병약을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쭉 올라가는 게고 지집 계속 이렇게 중간에 0 0미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아, 길이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이게 일곱 시간 뭐장 시간 동안 이동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길이 빡세. 네 커브가 아, 많아 산을 타기 음. 산을 타네요. 멀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될것 응, 같아요, 여러분. 오바이트 솔리는데 참아야겠죠.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I love Korea, I love Peru. 힘들어요. 물걸리 많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기전에 멀미야, 고산병 야. 드시고 다시라 이 말입니다. 충전하는 거요. 밑에 있네요. 여기 밑에. 자, 거의 이제 우스카 거의 도착했는데 3,400m 정도 되네요. 우리 3시 21분 구 우리의 일을 위치서 우리의 일을 위해 to 리의 일을 서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위해 일을 위해리의 일을 위을 위해서, 우리의 을 위해서, 우리을 고등어 높으니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여기.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만나러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네요. 보니까. 다 이렇게 지금까지 찾았습니다. 이제 갑니다 숙소로. 이 터미널 아래서는 이 택시 나쁜 놈들이 15솔을 불러가지고 원래 5솔이면 되는데 좀 밖에 나갔서 탑니다 자, 6솔, 6솔에 쇼부부 갑니다 길에 있는. 수면안 시즌이요. 고산이라서 요런 예, 숙소, 예, 숙소 윤스카사 하님이방들었습니다 Let's get it 예, 저희는 오늘 다른 부부님들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 저녁을 한식, 한식당에서 예 한국 밥 먹을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지금 일단 좀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는 이국적인 느낌 여기 투어사 여행사가 아주 그냥 막 흘러넘치네요 자 부두막에 왔습니다 좀 좋아보이네요 네 올라 네 오늘은 쿠스코 둘째 날 어... 슈퍼를 갈겁니다 슈퍼를 갔다가 빨래를 좀 맡기고 좀 구경을 좀 하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어.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안 쉬었습니다 고산지대라서 그런가 지금 조금 빡세네요 지금 여기는 예. 살살 움직이세요 약간 살살 슬로리 베이비 이런식으로 네 예, 지금 여기 맡게있습니다 1kg에 아마 한2 5 k 1kg에 2 5 k 오늘 4시간 걸려서 6시까지는 해주신다고 하네요 오 이렇게 되네 5싱 g 5kg나 되나? 5케이 음. 어, 4, 예, 5kg에 4300원 정도 합니다. 뭐 해야죠.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예. 옷을 입으면 빨아야 되겠죠. 여러분 입고는 되게 작은데 오리온이라고 슈퍼가 있어요. 근데 안에는 되게 큽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계란걔런한 그물로 보따리로 파네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4.32 솔. 그럼 이게 맛있답니다. 약간 안 날리고 바렌돌 때. 올라 3.6솔 750g 맛있어. 오늘 산 겁니다 네개 <웃음> 다섯가 35솔 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라면 끓여가지고 <웃음>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르마스 광장 보여드릴게요 예, 와이파이 된다, 도만 와이파이 되네요. 여기다 좀 좋아 보이네요, 이거. 굉장히. 아, 지금 여기 뭔가 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아르마스 광장이 있고, 이쪽에, 예, 여러분의 스타벅스가 있네요. 저, 오직게 한국인들 많다는데 가면. 요, 요 앞에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뭐 준비하는 것 같네요. 천막쫙 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여기 파타고니아도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벽에 딱. 내 쉬고 있는거는 뭘까요? 아... 저 새끼. 아 지금 여기가 스타벅스 입구입니다 느낌 좋네요 2층이 스타벅스 안에는 그냥 평범하네요 갑자기 굉장히 급작스럽게 지금 마주빛을로 내려가자 지금 몇 시냐면 오후 4시 반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 새벽에 4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가자고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투어 사를좀 달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 여름인 줄 알고 왔거든요 남미 <웃음> 여름에 맞춰서 왔어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오늘 모든 걸 이야기할게요 여름인 줄 알고 왔어요 여름 못 들고 근데 여러분 사계절이 다 있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겨울 같아요 지금 굉장히 추워요 소콜드 <웃음> so 말이 빠르죠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추워서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야, 지금 옷이 진짜 옷만, 야, 옷만 진짜 반바지 특히 내가 더 벌베이 밑에는 20채에서 <웃음> 산이거여름옷 위에는 이거 경량팬이 입을 것 같아 <웃음> 이거 지금 남미 여름이에요 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한국 여름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가면 더운데 여기 추워요 아주 그냥 심지어 우기 우기 비가 와요 계서 너무 추워요 아주 여러분 소소하게 연주하고 있어요 소소하다 여러분 좀 싸고 이제 한국인들 많이 간다는 파비앙 여행사 파비앙 여행사 지금 왔습니다 저기가 아르마스 공원 광장 여기 바로 뒤쪽에 파비앙 여행사가 있네요 일일안 한다는데 지금 하겠죠 한글 좀 쓰는데요 사이. 알파카. 그럼 알파... 이름 뭐고? 알파카. 이름 뭔데? 알파카. 그럼 공식적인 이름이군. 이름도 안 지어줬나? 아